5월 3일 첫 방송되는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미스터트로트 탑세븐,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과 송민준, 윤준엽등 화제의 참가자들이 재밌는 게임도 하고 고품격 라이브도 즐기는 뽕서기조 하이브리드 게임 앤 음악쇼로 장윤정과 부미투 MC를 맡아 트롯 브라더스의 본격 예능 도전을 지원사격합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최고 시청률 24%를 기록하며 국민적 사랑을 받은 미스터 트롯2의 첫 스피노프 예능인데요. 경연에서는 볼수 없었던 트롯 브라더스의 예능감과 숨은 매력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미스터 트롯2에 이어 트랄랄라 브라더스까지 트롯 브라더스와 함께하고 있는 제작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 제작진은 미스터 트롯2 출연진은 유독 팀워크가 좋았다. 팀미션과 메들리 멤버들은 무대가 끝나고도 여전히 끈끈했으며 탑세븐은 특히나 척하면 척이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로 투닥이며 장난치는 게 마치 같은 대학 동아리원 같았다. 이 환상의 호흡을 어떻게 보여줄까 출연진과 상의하다가 팀워크를 활용한 게임쇼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미 누가 누구를 팀원으로 데려갈지 아수라장이었다 라고 프로그램 기획 배경을 밝히며 게임은 추억의 옛날 게임들로 구성했다. 복잡한 규칙으로 머리싸움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모두 깔깔 웃을 수 있는 게임을 하자는 것이다. 모두 아는 게임인 만큼 출연진도 쉽게 몰두해 승부욕을 불태울 수 있고 시청자도 자연스레 참여하며 응원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작진은 게임에서 이겨야만 준비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형식이다. 그렇다 보니 출연자들은 사활을 걸고 게임에 임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권모술수가 난무했는데 치밀한 방해 공작, 힌트를 얻기 위한 필사적 개인기는 물론 가끔 팀내 분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어딘가 허당미 가득한 모습에 배꼽을 잃어버릴 지경이었다. 라고 녹화 에피소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랄랄라 브라더스 제작진은 남녀노소 세대 막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민 예능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 너무 웃어서 힘들 때쯤 고품격 라이브쇼로 귀를 황홀하게 적셔주는 뽕서기조 뽕타쌍피 예능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출연진들도 제작진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스터트로트 끈끈한 팀워크로부터 탄생한 스피노프 예능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는 경연에서의 긴장감은 내려놓고 친한 만큼 최선을 다해 망가지고 마음껏 웃겨주는 트롯 브라더스의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5월 3일 수요일 밤 10시 첫 방송됩니다. 트랄랄랄라 <웃음> 수요일은 예? 어렵네. 훨훨어. 려랄랄랄라 야, 얘 힘이 쎔. 노래 가슈퍼스가기야 노래 맞 아, 둘다끝났 슈퍼 지이야 오늘부터 우린 이 미쳤다 미쳤어. 게야 오! 앞만 보고 있어요. <웃음> 만만. 나, 나, 나, 나. 5월 3일수요일밤 10시 삼랄라일로일스 약속 우리 집으로 삼일, 삼일, 삼일, 삼일, 삼로삼로삼랄 삼일, 오, 삼이, 삼이, 삼이, 삼이, 삼이, 삼이, 3일 수요일 밤 10시 이랄라 삼이, 삼이, 삼이, 삼이, 삼로 삼이, 삼이트라